우리는 TV나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가요들을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음악과 함께하는 일상은 즐거움과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죠. 평소 감성을 풍부하게 해준 이러한 음악 활동에는 유명 기획사와 가수들이 저작권으로 수익을 낸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음반 관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하우라는 곳인데요. 뮤직하우가밝힌 회사의 포부로는 이용자가 인기곡을 소장하는 경험의 즐거움과 동시에 저작권에서 수익률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이득이냐? 음그쎄세요 저도 시작한지 몇달 되진 않았지만 짧은 경험을 통해 느낀 건 기본적인 구조가 한국형 월배당 ETF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ETF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자면 ETF란 Exchange Traded Fund의 줄임말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주식에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주식 전문가 분들께서는 더잘 아실테고 개념을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상품을 갖고 있다면 그에 따른 일부 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이름 있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소액의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월배당 ETF 상품은 1년이 아닌 매달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상품에서는 이렇게 매달마다 월 배당금을 주는 상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ETF에서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리츠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SPHD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DGRW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려보는 뮤직하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하우의 정현경 대표는 2000년대 초반 닷컴붐을 경험한 창업자 중한 명으로 온라인 교육업체 ICS를 세우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원격 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개발했었는데요. 그러다 작사가로서 활동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울랄라 세션의 너와 함께라든가 바비킴의 가스앓리등 여러 곡을 작사하고서 매달마다 저작권 수익률을 받으며 수익에 대한 흐름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수익을 경험하고서는 저작권이 안정자산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2017년부터 뮤직하우를 오픈하게 되죠. 뮤직하우에서는 창작자랑 협의를 거친 후에 각각의 노래별로 저작권의 일부를 사들입니다. 그리고는 주식처럼 잘게 나누어서 이용자들이 사고팔고를 할수 있으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추가된 점이라면 경매를 통해 구입도 가능하니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임창정의 소주 한잔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경매에서 2만원대 후반에서 거래되었었는데 현재는 5만원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월배당 개념처럼 내가 사드린 저작권료에서 매월마다 수익이 발생하는데 TV, 라디오에서라든가 멜론 같은 음악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시 가장 궁금한 점은 수익률은 어느 정도라는 거겠죠? 저작권 수익률은 아주 대박을 노리거나 떡상을 바랄 수는 없는 수준이고 은행에 입금해서 연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좀더 나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지하고 있는 곡 중에 매드클라운의 바질이라는 곡을 여러 줄을 갖고 있는데요. 구매할 때는 평균 8,917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를 했는데 현재는 9,000원 정도로 판매 희망가를 보이고 있네요. 만약에 9천원 정도의 바지를 구매한다면 배당금으로 받는 수익률은 연 6.0% 정도로 기대할 수 있죠. 90만원치 이 곡을 구매했을 때 은행 이자로 생각했을 때는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로만 1년에 5 4 0 0 0원을더 받는다는 얘기죠. 물론 곡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안전자산이라고 는할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주식거래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기가 없는 곡에 대해서는 좀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앞으로 이 곡이 좀더 주목받겠다 싶으면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수 있는데요. 곡마다 수익률이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곡들을 예제로 본다면 백지영 치타의 사랑이 온다는 연 3.5% 내외를 기대하며 허각지하의 I Need You는 연 6% 내외를 기대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는 은행 이자보다 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저작권 수익에 대해서는 낮게는연 2, 3% 높게는연 6% 내외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거래 자체에 자신이 있다면 주식이 접근하는 방법처럼 낮은 가격에 진입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단타 방식도 노려볼 수 있겠죠. 전 주식이나 코인 혹은 지금 말씀드리는 음악 저작권도 단타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묵혀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뮤직카우의 아쉬운 점은 없나? 당연히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오픈한지 3년 정도 된 업체라 거대한 증권사들처럼 많은 데이터를 볼 수는 없습니다. 주식 거래 분석의 기본은 그래프인데 뮤직카오에서는 이용자들 간의 거래인 시세는 볼수 있지만 해당 곡에 대한 거래 그래프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이 단점입니다. 또한 모든 기획사와 가수들과 협약이 된건 아니라서 현재까지는 그리 많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 뮤직지우가좀더큰 회사가 되어간다면 더 많은 곡들을 거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유명한 곡들로는 아이유의 미리메리 크리스마스라든가 미스트롯에서 나온 곡들이 거래되고 있긴 합니다. 뮤직카우의 사업 초기에는 저작권 거래라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인해 창작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작곡가들의 작품 경매가 입소문을 타면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서 올해 초반부터 시작해봤는데 실제로 매달마다 저작권료 수익이 잘 들어오고 있어 취미생활 겸사 여유돈으로 운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세상의 모든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너무 심취되지 않고 여유있게 즐기는 차원에서 투자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좋아하는 혹은 앞으로 잘 알려질 것 같은 곡들을 구매해서 저작권료도 받고 추후 다시 판매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징을 더 둘러보자면 아주 오래된 곡이 리메이크 되는 경우는 저작권료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리메이크 곡의 저작권은 원곡에 귀속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전에 히트했던 곡이 세월이 지나 누군가가 그 곡을 리메이크한다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곡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료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는 각각의 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 정도는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네요. 오늘은 한국형 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개념과 비슷한 음악 제작권 서비스 뮤직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과연 이 회사가 꾸준히 잘 성장할지 아니면 시들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목소리>